자바스크립트에서 속도를 측정하고 싶을 때는요. 콘솔 타임과 콘솔 타임 엔드 사이에 측정하고 싶은 코드를 갖다 놓으세요. 그럼 이 코드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를 보여줍니다. 0.01 밀리세컨드가 나옵니다. 밀리세컨드는 1000분의 1초예요. 그리고 좀더 분명하게 측정을 하고 싶다면 여기다가 a query a query 이렇게 똑같은 이름을 부여하면 무엇에 대한 측정인지도 분명히 할수 있고 다른 측정과 구분하실 수도 있습니다.